전화는 확실히 저음역에 집중돼있고 페이스 쪽의 잡소리가 확실히 이렇게 제거가 돼서 음. 전체적인 그 인상이 깔끔해졌어요 많이 다른데? 깔끔하게 들리고 혹시 깔끔하게 들리고 음. 내가 듣던 W80 소리는 아닌 거 같아 진짜 다르네요 약 720p에서 1180p 그 정도의 약간 그 거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진짜 무슨 원리인지도 모르겠고 약간 다른 건 그냥 측정 편차? 그냥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만 봤을 때는 그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공동구매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아, 네. 아,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측정에 도움을 주신 리얼사운드의 조커님과 해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웃음> 야 어떡해 이거 망했어 망했어 <웃음> 사실 제가 측정치를 측정을 해보면서도 음.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음, 음, 음. 측정치가 같다고 같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 안 되니까요 사실 네, 사실 뭐 같은 이어폰에서 음. 같은 측정치가 나온다는 라 거는 음. 말이 되는데 음. 역으로 같은 음. 측정치에서 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음, 거는 네.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측정치로는 우리가 조금 판단할 수 없는 음, 다른 부분에서 뭔가 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네. 이제 마음을. 아, <웃음> 근데 변화가 <웃음> 있대니까요 아, 소리의 변화 음. 있죠. 사실은 뭐 간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 이제 인터뷰 때도 보여드렸듯이 음, 음, 음. 어, 누군지 다들 아시잖아요. 음, 음.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음. 어, 변화가 있음을 이렇게 좀 체감을 음. 하셨었으니까. 네. 네.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저도 지금 5만 대다 지금 다 붙여 쓰고 있잖아요. 네, 맞죠. <웃음> 저도. 네. 그리고 <웃음> 쓰고 이제 예. 슬슬 하나씩 하나씩 지금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공동 구매하는 제품은 네. 어, 뭐 뭐가 있나요? 지금 세 가지 제품을 네.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방송 때 항상 음. 논란이 되었던 귀밑에 귀밑에 소박해 생긴 레조넌스 칩 골드 제품. 네. 그래서 네 개의 한 세트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어폰 두조에 붙이거나 네. 아니면 뭐 각종 기기들에 붙일 수 있는데 와그 네. 아, 간증기 보면 장난 아니죠? 모반데다 음. <웃음> 다 붙이셨어요 어, 다들 쎄 아, 네. 그래서 이어폰에다가 붙이신게 아니라 음. 그 저같은 경우도 뭐 DAC나 이런 데다 음. 붙이거든요 음. 그 DAC에다 붙이셔도 되고 DAP 음. 플레이어에다 붙이셔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멀티탭 아. 멀티탭에다 붙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 이런 데다 붙이시는 음.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끝판왕은 네. 그걸 임플란트를 한 거야 음.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요 <웃음> 네, <리뷰하겠습니다>. 아니요 <웃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막 침을 뱉는 분들도 계시고요 <웃음> 저런 사기꾼들 아,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단은 뭐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첫번째는 저희가 그 진동칩 준비했고요. 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블에다 붙이는 음, 진동칩 제품. 네. 네 레조란스칩 케이블형. 네. 그래서 그것도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 알패드라고 음...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셨죠? 아, 저도 못 봤는데 그거. 알패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음... 이거는 사실 악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기타나 베이스 음... 같은 데 있잖아요. 픽업 근처를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음... 그런 악기들. 네. 그래서 그쪽에는 분리하고 알패드를 삽입하고 음... 다시 닫으면 돼요. 음... 네. 그래서 그 알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 안에 삽입하거나 네. 아니면 이런 DAC나 이런 플레이어 같은 데다가 그냥 얹어놓는 용도로 음... 이렇게 음... 사용을 할수 있는데 네. 사실. 아이패드도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어요 음, 음. 근데 어디 기기 위에다 올려놓거나 이랬을 때 효과는 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음. 근데 아이패드가 악기에 들어갔을 때는 음.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 샘플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샘플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베이스 쪽에 아이패드를 네. 넣기 전과 후에 음. 샘플을 준비했고요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음, 음. 미드라인들이 굉장히 좀 음. 탄탄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이패드를 통해서 좀 가볍게 네. 네, 튜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패드도 한번 구매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진동칩 공동 구매에 대해서 네. 네. 어느 때보다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웃음> 내가 봤을 때는 와.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와. 빨리 들어오셔야. 아, 음. 사실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좀 음, 어, 계셨죠. 예, 요청하신 그렇죠. 분들도 네. 좀 있고. 네. 그래서 아마 빨리 이제 하셔야지 될 겁니다. 지금 네. 사실 이거 물량을 수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뭐. 일, 일본에 있는 거 탁탁 털어왔어요. 일본 내에서도 난리가 음, 났었잖아요. 음, 음, 음, 네. 네. 그래서 한바탕 휩쓸고 나서 갑자기 우리도 전화를 해가지고 <웃음> 물량을 달라 몇백개를 달라 네. 이러니까 아주 좀 난감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량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네. 아 이걸 미루고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3월 중순에 오픈을 하는데 음음. 지금 초기 물량이 있고 음. 후발 물량이 지금 따로 있어요 네. 1차 배송은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배송은 아마 3월 말에서 4월 음. 초쯤에 배송이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빨리 <웃음> 궁금하셨던 분들 네. 그다음에 어, 본인의 이제 멀티탭에도 하나씩 하나씩 붙이려면 <웃음> 개수가 좀 필요하다. 네어 사실 뭐 이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어폰 음. 하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뭐 여러, 여러, 여러 개 가지고 주니까. 계시기도 네. 하고 뭐 플레이어나 DAC도 이제 여러 음. 종류 갖추고 계시니까 네. 그러신 분들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공동 구매는 방송이 끝난 직후 네.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카운트를 하면서 끝낼까요? 아 재밌겠다. <웃음> 그래 보자. 그동안 저희 레조런스 칩을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웃음> 마음 초조하게 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카운트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10 9 8 7 6 5 4 3 2 1 가시죠! 이두 개면 얼마야? 320 300개? 320